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격암률에게해인금척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에,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면 죄인이고 어, 말로서 사람이 안되면 이 천벌을 받습니다 지금 우주 1년이 천상계가 360일로 돌아갈 때에 지구는 12만 9,600년이 가는데, 7만 9,600년은 인생을 살고, 5만 년은 지상천국 신선으로 살게 됩니다. 지금 이 기점이 언제냐? 2014년 가보년입니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벌써 1차 가보년, 동학란이 일어났을 때, 가보자. 병신되면 못 간다는 그 이야기는 에, 왕이 되지 않으면 주인 되지 않으면 못 간다 그래서 36년에 걸쳐서 에, 왕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2014년 에, 1954년 가본니또 옵니다 유교가 터져서 다 거지가 됐죠 그래서 다 부자가 되지 않으면 갈수 없다 그래서 에, 다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2014년에 또 가보자고 했습니다 병신되면 못 간다네 이 병신은 뭐냐 인간은 병신입니다. 오장을 못들는 병신이라 낮에는 서 있지만 밤에는 눕거나 에,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인간은 이 병신이 돼서는 안 가, 에, 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금은 사람 생이 시작된 지 벌써 올해 7년째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까지 흰소까지 흰소를 타야 바로 이제 신선이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러면 신선이 되려면 은 예, 하늘에서 숨겨놓은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사람이한테는 말을 숨겨놨습니다. 말을. 그래서 해인 예, 근처 예, 천부인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 예, 요한계시록은 예, 우리나라의 편지안 겁니다. 아시아 일곱 개의 편지한 거예요. 인간들은 알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자손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금당국께서 무진년에 나라를 세우시면서. 장군 측어 1조가 너희들은 거루가 고치가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새노래. 요한계시록을 풀수 있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편지는 2000년 후에 우리한테 편지한 겁니다. 서라국 때 박격거세가 있을 때 일곱 명이 나라를 세웁니다. 만장일치로. 모두가 주의되는 세상을 만듭니다 그때 박격거세가 70세 때 동방박사 박격거세에 있는 박사가 야소가 태어난 것을 보고 별을 보고 가서 보물을 줍니다 황금덩어리 촛불을 주는 거예요 초를 그래서 황금은 낮에는 햇빛을 봐서 빛나고 밤에는 달빛을 봐서 빛납니다 촛불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몰약을 줍니다 향나무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황을 줍니다. 성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전 인류가 지금 전 인류가 예수의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어, 2021년, 올해 2020년이다. 모든 인류는 지금 공동연호를 예수의 나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는 닭입니다.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닭인데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인류가 어, 어, 이제는 에, 마지막 사람이 되는 신선선약이 되는 중요한 이게 와있고 새 노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격안유록에서는 불로초 또 불사약 불로초는 진시황이 구일라고 했던 거죠. 불사약은 한무제가 구할 했던 됩니다. 그리고 선약이라고 했습니다. 신선이 되는 약입니다. 지금 신선이 되는 약은 어디에 있느냐? 남조선에 숨겨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하늘이, 최초로 나라를 세운, 연 세운 국가가 한국입니다. 우리 우리는, 전라도에서는 환국 발음에 환자를 정확하게 발음하나, 다른 데는 발음못 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을 발음하면 깡꼬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국부터는 한이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이라고 그냥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인금척은신선선녀가 되는 보물입니다 중복되지 않은 400자를 가지고 1 0 0 3자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지산 높이가 472m입니다 그래서 천재단의 높이가 400자 높이 면적이 그 다음에 이시조선 때 만드는 들 사직단의 높이 면적이 72자입니다 그래서 400자는 하느님께 드리는 충분이고 그 다음에 72자는 하느님께 드리는 지방입니다 이거를 숨겨놓은 겁니다 이거를 어디에 숨겨놓느냐 남조선에서 숨겨놨습니다 지금 이 하느님이 만든 예정된 국가가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에, 에, 그리고 400자 안에는 12자의 소리글이 있습니다 에, 에, 그것을 400자를 마늘 20통 쑥하고 마늘 20통을 먹고 어 21일 만에 사람이 됐다 이때선 만을 20통은 한 변의 길이가 20자입니다 그정육몇째 통이 마인산 천재단입니다 마인산 천재단은 이미 아폴로 11호 우주인이 달에서 봤을 때 보랏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 와서 암스토린이 와서 증명한 곳입니다 어린양의 생명책이라고 써있습니다 어린양은 야소가 어린양으로 왔을 때 어린양은 에, 무슨 뜻이냐? 에, 을미생으로 온다는 것이다. 을이라는 것은 을 을은 을은 청색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청년 청소년. 그다음에 요 백양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을미생으로 온다는 겁니다. 을미생으로 오셔서 을미생이 을미생으로 야소가 을미생으로 와서 에, 만들어 놓은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 글자가 72자인데 그 72자는 다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은 한자를 쓸줄 알고 읽을 줄 알아야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는 한국 사람이 되려면 한자를 읽고 쓸줄 알아야 됩니다 서양에 있는 소리글은 짐승들은 소리로서 그사를 전달합니다 글로 전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에 있는 알파벳이라는 것은 전부 다 소리글입니다. 문자는 한자밖에 없습니다.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가장 에, 발음교가 바로 한글인 것입니다. 그래서 72자의 농명된 자만이 혜인금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혜인이라든가 금척의 혜인사는 에, 시, 신라시대, 통일신라시대 때 애장왕 때 해인사를 만듭니다. 통일신라실 때 만들어놓고 거기 마당에다가 의상조사가 해인도를 그려놓습니다. 210자에다가 글을 210자 7원 30%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글을 써놨습니다. 그래서 소지황금춘이라는 것은 스님들이 거기를 계속 쓸다 보니까 거기서 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인을해 놓고 그 다음에 그해인사는 통일신대에 라시 만들어 놓고 고려 때 강화도로 도읍을 정해 가지고 거기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가 이시조선 때 거기다가 해인사에다가 안치해 놨습니다 해인사의 안에 들어가면 용을 잡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장자는 숨길장자입니다 설마 대장견은 지금 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인은 하느님의 도장이다. 그래서, 하느님이 네 번째, 천왕께서 네 번째 오셨을 때 증산을 오셨을 때, 나를 잘 믿으면 해인을 갖다준다 그런 이야기를 호시호 하어요 그러면 해인은, 격암감유록에서는 해인은 불견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이 소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그 해인이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거니다그 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때가 돼야 나와다 열매를 맺을 것도 때가 돼야 끝에서 열매가 맺듯이 때가 돼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겨감유력에서 해인금책을 찾을 시기를 2016년부터 2021년 사이로 딱 정해놨습니다 이거를 중입이라고 그랬습니다그 전에 들어온 사람을 선입이라고 했습니다 이 중입이 되면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누가 봐도 딱 보고 다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음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먹은 사람은 탈이 납니다 많은 사람은 끌고 가 가지고 오고 싶어도 올수 없는 거죠 지금 출발하면은 지금 목포행을 가려고 지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저기 부산으로 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여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입자는, 선입자는 중습니다 선입자는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있어 갖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입이라고 니다격암비록에서해인금책이 예, 나올 때는 2016년과 2021년 사이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예, 해인금책을 사용하신 분은 환인 일곱 분, 역사적인 분입니다 환원 18분, 당군 47분, 총 72분만이 해인금책을 사용해서 용신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6,960년간입니다. 그래서 240년간을 숨겨둔 겁니다. 그래서 7,200년 이될 때, 환기 7,200년입니다. 7,200년 때 박격거세가 72세로 어, 설화국의 60년 제2기간을 마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디냐? 바로 남조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서라국 때맨들어 에, 첨성대가 있습니다. 에, 첨성대를 보면은, 위에 고추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에, 벽돌이 28층입니다. 그 위에 사각형의, 에, 땅을 뜻하는 것을, 안반을 올려놨습니다.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서라국이 28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28대. 고려가 28대, 조선이 28대 사개국을 다 완성을 시키고 가보자 해서 동학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효의 시대입니다. 삼천 가지 흉악한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불효죄입니다. 불효는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효를 보다면 효를 보다면 지금은 열충 열충들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조상들이 했습니다 우리를 낳았던 아버지, 어머니내 조상들이 열충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단계가 바로 효단계입니다. 효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열충이 어려웠던 것인데 효는 아주 쉬워요. 그래서 보물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72부는 역사적인 황제시며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리시는 분을 우리들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개의 하느님은 그집 주인입니다 2등병의 하느님은 1등병입니다 지금 인간들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작년일까지가 돼지입니다. 돼지 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쥐입니다. 쥐가 뭐냐면은, 쥐가 우리가 쥐뿔도 모르게 까문다 이야기했습니다. 쥐뿔은, 쥐는 자고, 뿔은 갑입니다. 청색이죠. 어린 쥐입니다. 어린 쥐가 올해는 경자년이 됐습니다. 흰 쥐가 됐습니다. 흰지라는 것은 어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년의 나라를 세워서 지금 올해 마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 만, 올해가 2020년입니다. 2 0 2 0이요 만을 20통입니다. 올해까지 이거를 구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거를 먹지를 못하면 바로 2021년에는 이거 꼭 깨야 됩니다. 예, 2021년. 그래서 닭은 꼭 깨라는 이야기는 인간에서 벗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 이, 알에서 나오는 동물이, 이 12가지 동물 중에서 두 동물이 있습니다. 예. 다가고, 뱀하고. 그리고 우리, 예, 두 동물들은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닐 수습 그래서, 여기, 뱀은 다리가 없지만은, 어, 용이 되면 다리가 생겨요. 발이 생겨. 그리고 이 닭은 병아리가 되면은 발두 개가 있고 날라, 날라다닙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365와 49이라는 큰 알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가 지금 알에서 벗어날 때를 알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가장 잘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인간으로 와서 동물이, 동물이, 동물이 인간의 몸을 받아야지만이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에, 이 지부에서 가장 어, 모범적으로 산 사람이 석가입니다. 예, 원래는 석가는 전생이 온숭이였습니다. 인간의 길을 간 거죠. 그래서 석가 세존이, 그래서 석가 세존을 닭지로 인도에다 내려보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래서, 에, 그래서 보면은, 절회를 가면은 심우도가 있습니다. 소발자국은 석가문이의 발자국입니다. 석가문은 개축생이니까 개는 까만색입니다. 예, 여기 개축할 때 개는 까만색입니다. 당기 예, 예, 1406년 개축년이 되나 둘. 그래서 예, 소 발자국으로 나오고 쭉 가다 보면은 소가 아, 황소로 바뀝니다. 황소는 기축년입니다. 기가 황색입니다. 그 해가 1949년입니다. 이때 석가라이 2976살입니다. 석가는 죽지 않았죠. 석가세전은. 2976살때 석가가 세전이 태월성에서 해인금책을받습니다그 내용은 옥황상제가 동래 마사에 있을 때 49일 부른불식을 하면서 한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에, 마사에 있는 석가불이 고기를 숙여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오효대사의 문무왕 수중릉에서 나오는 온효대사 해도분묘장의기축년에 잠이온이 열리고 자시온이 열려서 다시 말해서 북뒤출생이 도는 자리를 잠연이라고 담장이라고 자시온은 좌보 우필 도는 거예요 열려서 북극성에서해임금 측을 내려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기축년에 그래서, 그래서 황소를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마주 쭉 가면은 흰소가 나타납니다. 2021년이죠. 이때까지는 흰소를 타야 됩니다. 지금 올해, 요, 요, 올해 마늘 2 0통을 먹고 내년에 타야, 흰소를 타야 됩니다. 타야 5만 년 극락세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현재, 예, 인류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하늘은 지금 수확을 하는 인간을 수확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금추를 치고 납니다. 일반 인간들은 서양에 있는 인간들은 21일 금추를 안 칩니다. 그냥 에이 낳고 찬물에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들이 이번에는 죽어가는 겁니다. 이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천안께서 남조선에 다섯 번을 내려오셨습니다. 다섯 번을. 첫째 환인으로 오셔가지고 환국을 오셨고 갑자년에그 다음에 두 번째 환웅으로 오셔가지고 배달국을 천안에 오셨고 세 번째 왕검당군을 오셔가지고 무진년에 조선국을 세우셨습니다. 네 번째 9월 9일 제비가 강남 가는 날이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9월 9일을 포장을 해서 9월 19일 날 전라도 땅으로 오셨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 예, 예, 진표일사가 금산사에다가 미륵불을 실내에다가 하나 건립하시고 그 다음에 충청도 송리산, 보은 송리산에다가 미륵불을 마당 안에다 세우시고 또 금강산 발현사 금강산 제1봉을 신선봉에다가 발현사를 해고 마당 바깥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고려 때 그래서 에, 그래서 마지막에 에, 마지막에 에, 다섯 번째 오신 분은 이제 충청도로, 전라도로 오셨다가, 네 번째는 전라도로 오셨다가, 다섯 번째는 이제 에, 충청도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를 지금 금강산 일봉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자, 이제 쑥과 마늘 20통으로 21일에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쑥은 뭐냐 향, 연기를 이야기합니다 신을 부르는 거죠 하느님을 부르는 겁니다 20통이라는 것은 마늘 20통은 만드는 색깔이 하얗습니다 만이산에 가면 은 예, 천재단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천재단. 예, 예, 여기 천재단 여기, 여기 위에서 47분이 여기서 천재를 드렸습니다. 그럼 천재를 드렸을 때 뭐를 뭐로 로뭐 뭐로 하셨겠는가 여기서는 반드시 유생들도 어, 조상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 기일날 그 기일에 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지방을 써놓고 그 다음에 충문을 읽습니다. 이번에 이분들도 하느님에게 드리는 지방이 7이장 충문이 400장을 읽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 20통은 400자, 20, 20, 400자입니다. 그래서, 충문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해인금책이라고 했고, 21일은 환기 9,221년에 합니다. 환기 9,221년은 서기로 2024년 10월 10일날, 이 폐천을 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제 인간들을 사람을 만드는 것을 완료를 하고, 폐천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뭐냐 신선선녀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람을 대기 위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개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개는 인간의 몸을 받아야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뭐냐면은 도를 하는 분들. 우리가 길도자가 있고 길로자가 있습니다. 길도자는 천문도 를 보셔야 됩니다. 길로자는 지도를 봐야 됩니다. 우리들이 있는 우리나라 집회는천 원짜리부터 오만 원짜리까지 전부 다 천문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만 원짜리는 일월 오봉도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천이가 들어가 있고요. 에 오천 원짜리는 대나무밭에 수박이 있습니다. 그 수박은 천체들을 야경 겁니다. 경도 위도가 다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만원짜리는 대나무밭에 보랏빛의 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는 돌을 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랏빛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지개가 잘 뜹니다 칠색 그래서 칠성대제가온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칠성대제가 내려오시면서 그때 내려온 분들이 28장입니다 그래서 후안을 세워서 28장이 어, 드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장이 와서 신라를 통일신라를 만듭니다 고구려 백제를 통일을 한강 이나무에 통일을 시켜줍니다 24장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그 천황께서 다섯 번을 내려오셨고 오셨다가 지금 우리를, 우리들을 를우리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는 세 번은 처음 다 땅나라를 태어났습니다 첫째 요인금 아들 단지로 태어났고 그래서 31살에 죽었습니다. 핏빛에 대나무가 나오죠. 아황과 여영이 왕비가 죽어서 소상에서 빨간 대나무가 나왔니다그 다음에 31살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항으로 옵니다. 또 중국 땅나라에 항으로 와가지고 또 31살에 죽습니다. 피빛에 에 퉁소 어, 피리에 의해서 대명성위에서 서른한 살에 피살당합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에 유대나라 유대인의 유자는 예, 여, 이렇게 씁니다. 이 정조는 할 때는 정자에는 왜정조냐다유자가 들어있습니다. 때를 알려준 이분을 내려있는 무신이 누구냐? 그분이 천황이시 그래서 천황이다 예,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한, 한국 6 1 7 0년예 소를 태월성에서 내려보내셨다. 소가 누구냐면 소의 영혼은 태령입니다. 태월성인 연령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석가입니다. 배축생입니다. 태월성에서 내려보내셨고, 6647년 개를 북두칠성에서내봅니다북두칠성에 있는 영 이름을 단원이라고 합니다 2014년, 이번에 가고년에 3월 보름 날 단원고등학생이 죽었습니다 단원은 일곱번째 인 단원입니다 북두칠성에 있는 조상이 죽었다는 겁니다 개를 북두칠성에 보내주고 개의 영어는 단원입니다 왜 개냐? 공자입니다 공자는 경술생입니다 예.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은 개띠인데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니다 그 다음에 7,119년 이민년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민년. 2022년이 이민년입니다. 에, 이민년은 고주목입니다 5월 5일날 보냈습니다. 이민년 5월 5일 그래서 우리, 우리가 보면은 에, 호랑이는 예, 산소를 지킵니다. 소나무를 지켜요. 소나무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파란 대나무가 있는 곳은 강화도 남쪽 한수 이남만 대나무가 핍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에 대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산신각에 가면은 앉아 계신 분이 그분이 환웅입니다. 환웅이시죠. 그분이 마지막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 왔다가 가셨어요. 가신 연두가 95년 12월 4일이에요. 그래서 그 호, 산소를 지키던 그 소나무를 지키던 호랑이가 장가갈 날이 2105살, 5월 5일입니다. 이 날은 신천지 에서 보면은 5월 5일 갑자일에 황제하고 황후가, 심황후가 결혼을 했다가 합니다. 이는 북극성에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2105살이 됩니다. 고주목 2105살.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남조선 땅에서 소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소나무에. 그래서 호랑이가 장가 가는 날을 축하하려고 하늘에서 소나무에 꽃을 핀 겁니다. 그 다음에, 7119년, 사람 자식, 임자년입니다. 10년 뒤에. 예, 박격거세를 내려보냅니다 유복자로내려보는거죠임자년에내려보셨고 그때 28수도 같이 동행합니다 그래서 한한날 후안을 세우죠 그래서 두무, 마성, 오한, 왕양 이렇게 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28수도 칠성대전은 남조선에 왔고 28수는 땅나라에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7198년 시인유년입니다. 닭을 북극성에서 내려보내셨습니다. 북극성은 북극성 있는 분을 옥황상자라다 북극 우성은그 북극 우성 위에 13개의 별이 있는데 그 분이 거기가 천왕별입니다. 하느님은 13수로 수를 씁니다. 그래서 닭의 영혼은 영동이라고 합니다. 북극성 있는 영을 영동이라고 합니다. 또는 금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에, 석가 절에서는 이 금동이 금에다 동을 붙이면 북극성이하는 거죠 보면 쇠금 자에다가 아이동 자는 큰쇠북종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절에 우리나라에서 절은 이렇게 바깥에서 치고서양에 있는 종은 종이 아닙니다 그건 풍경입니다 에, 손은 여기다 풍경을 달아요 아래서 딸랑딸랑 끝났다는 거죠 에. 그래서 7,642년 을류년입니다. 호랑이의 에, 호랑이 고주몽의 20대 에, 20대의 에, 장수왕 때광배토대왕 석비를 수집합니다 앞으로 에, 그래서 에, 석비를 수집합니다 거기서 거기에 보면은 고주몽이 대의 엄리대수를 만났을 때에 자라를 타고 걷는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다 거기가 아사다리다 지금 우리가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니다 아사다리 지금 만주 봉천성 집안현입니다 우리가 집안사람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집안사람입니다 전부 다 왕금당군의 후손이 기 때문에 집안사람 하느님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은 자라를 타고 아사다리를 건국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앞으로 1500년 뒤에 광개토리아 대왕석비에 석비, 예, 글이 써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관개토리대석비밖에 없습니다 예, 1760자입니다 온효대사 해도군묘장이 440자인데 곱하기 4하 1760자입니다 우리가 겨감지로 글자수도 겨감지로 글자수에다가 해인금처 충문 400자 지방 72자를 빼가지고 곱하기 4하면 14만4천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4천이 새 노래를 부르다 14만4천이는 이 노래를 부를 자 없더라 이야기는 뭐, 무슨 뜻이냐 격감유록을해도고지 못하면 격감유록에서격감을 찾지 못하면 노래를 못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어린애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2지파니까 12파로 나눠서 12,000씩 하면 13만 4천이 될거예요어린애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인간은 어린애니까 예. 그러나 여기에서는 인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하늘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 2 띠가 있습니다 북부고성과 북두천성이 비이기 때문에 5 플러스 7은 10입니다 그래서 천북행에 3,4성은 5,7이라고 합니다 3 곱하기 4는1 2 그 다음에 5 플러스 7은 1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느님이 만든 국가고 하느님이 직접 관장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 우리나라는 열두 띠가 있고 여 금강산 1만 2천 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강화도 만이산과 금강산 일봉을 중심으로 해갖 예, 경계선이 돼 있습니다. 북쪽은 빨간색, 남쪽은 파란색. 예, 파란색은 뭡니까? 콜로 가라, 이게. 여기다 보문을 숨겨놨으니까. 빨간분은 가지 말고. 예. 그래서 14만 4천이 새노를 하더라. 그러면 14만 4천인데, 격압률로 글자수 곱하기 3은 14만 4천. 관계토대왕 석비 1760자에 4분의 1이 온효대사 해독군배장입니다 440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이것이 팔만대장경이 팔만대장경은 우리나라에서 고려 때 만들어놓은 겁니다. 강화도로 더비에서. 그래서 높이 두께가 4cm입니다. 만 장을 으면만 이상 높이 4 0 0자가 됩니다. 팔만장을쌓놨으니까팔만장을쌓놨으니까팔만을 8만을 알리려고 만 이상 꼭대기에 여기 팔개남과 천연기념을 5 0 0으로되 있습니다. 가지가 8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공두를 전 인류는 지금 예수의 나이를 공용으로 쓰고 있고 숫자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다아랍에서로 통일이 돼 있어요. 14만 4천이 공두를 후면에 있는 두를 수평을 수직으로 세면 팔자가 됩니다. 앞으로 나가면 8만 1440장이 됩니다. 이, 이것이 뭐냐? 팔만대장경 장경판 수입니다 여기 숨겨놓은 겁니다 팔만대장경 장자가 무슨 일인 숨길 장자 해인사에다갔다는 것은 여기다가 해인을 숨겨놓은 겁니다 이해인을 찾지를 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찾지를 못하면 전 인류를 멸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교육이 뭐냐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이념 아래에 홍익인간 이념 아래에 홍익인간 이념 아래에, 홍익인간 이념 아래에 모든 국민의화하여 인격을 완성해야 하고, 국민으로서의 국민을 자질을 구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국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해서 민주적 국가 발전을 봉사하며, 인류 공영 이상 실내게 하게 하니다 인류가 다 왕이 됐어요. 다 주인이 됐습니다. 다 부자가 됐습니다. 이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제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이것을 겪었던 분들이 먼저, 인류를 먼저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인간으로서 석가세존. 그 다음에 하, 그 다음에 진시황이었습니다그 다음에 함무제였습니다온 인류가 지금 진시황함제 석가세존 같은 다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인류가. 다 똑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갈 일은 뭐겠습니까? 석가세존이 말했던 극락세상. 진시황이 찾아가는 불로초. 하무제가 구했던 불사약이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그것이 해결책입니다. 지금의 기존에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을 전부 다 손을 들었죠. 손이 들었을 때에 그래서 전 인류한테 마스크 쓰다고입다으라고하 겁니다. 입다으라고한 거예요. 예. 그리고 예. 7854년 예 여기에 정사년입니다 정사년에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1260일을 예언할 두 증인 두 증인을 남조선에 내려보냅니다 그때 예, 을류생인 예, 의상조사가 33살이고 원효대사는 정축생으로서 41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온효대사하고 의상조사가 만든 절이 엄청 많습니다. 신을 부린 거죠. 네. 그분들이 1260년 뒤에 하느님이 오신다. 마지막으로 오신다. 그분이 미륵이다. 그분이 정도릉이다. 그러면 하느님이 오셔서 뭘할 것이냐.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늘다에서 보물을 숨겨라다. 우리가 공부를 다 끝나고 소풍을 갑니다 선생님이 그 소풍 지역에 미리 가서 보물을 숨겨놓고 사라집니다 거기 있으면 안되죠 그래서 이 하느님들은 정전을오셔갖고 본인이 있을 동안까지는 절대로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되면 안되죠 그래서 네 번째 증산으로 오셨을 때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도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한테 도, 도통을 주면은, 천상공정에, 조상선영신들이 다 천상공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 내가 너한다고 나한테 준다면은, 편백된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싶다. 그러면 해임금척을 숨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해임금척만 찾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해임금척은 그때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나와있습니다. 제가 인류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가 있어. 그래서 예. 온효대사는 예, 해도 군묘장에서 예, 마지막으로 오시는 정도령 이죽산박씨를 금관삼세라고 했습니다. 금관삼세. 그리고 예, 그분은 김인연, 예, 김인연의. 김이년. 김인년 이후에 오신다고 했어 79년 이후에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밖으로 드러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웃음> 그리고 어, 의상조사는 그분은 72자에 끝나고 남 다음에 73번째, 74번째 글자가 해인입니다 72자 지방과 70 지방과 어, 있는 해인금척해인금척은달란이라고쓰습니다 예. 바란이라는 것은 주문이라는 것은 소리를, 글을 내서 있는 것이죠. 예, 충문이죠. 예, 그, 그분을 십불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분이 갖고 있다. 그럼 마지막에 오신 분이, 마지막으로 온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미륵불이죠. 그리고 8698년, 예, 야소가 태어난 지 1500년 뒤에, 예, 태계유향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태계유향은돈 천원짜리 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은 물속에 들어가는 14개 별이 있습니다 14개 별은 자라별입니다 이 자라에 대한 소식을 알리라고 그러면 관계토대왕 석비가 수립된 지 1500년 뒤에 자라를 타고 하느님이 올 것을 예고한 겁니다 미리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9,068년 1 0년입니다1 0년인데 우리나라는 한자를 모르면 한국사람이 아닙니다.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한자를 모르면 자식들이에요. 이 자식들이 죽는 거예요.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비녀는 신은 색깔로는 백색입니다. 그 미는 양이죠. 그래서 전라도에 백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예, 천왕께서 예, 9월 9일, 9월 9일은 제비가 항시 강남에 간다. 그리고 3월 3일 되면 제비가 돌아와요. 근데 강남으로 간다는 것은 제비라는 것은 신이 이, 시에 해당하는 동물이 닭입니다. 그래서, 제비라는 것은 신민년에신민년에 신년에, 강남에 간다. 강화도 남쪽, 전라도 땅으로 9월 9일에 가는데 시부를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더라도 봉투에다 싸서 줍니다. 그래서 9월 19일에 전라도 땅으로 내려, 강화도 남쪽으로 내려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남조선 전라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이런 것은 호북 지방입니다 그 호, 왜 전라도만 호남 지방이라고 하냐 그 호수가 어떤 호수냐 백두산 천지 연못입니다 그 높은 꼭대기에다가 원원서도 놓고 전라도 한국에 하느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조선 북조선 나오는데 지금 북조선이 바로 지금 지금 북한의 북조선이라고 있어요 그건 남조선이죠 거기는 호북이죠 중국은 똑같잖아요 이거 여기서 다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깨우치라고 호수의 남쪽 에 예, 예, 내려오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9106년입니다 1909년 서기로는 1909년 6월 24일날 천황이 오셨다가 네 번째 오셔다가 9월, 9월 19일에 오셨다가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 제자들이 대나무 밭에 있을 때 수박을 드시고 가셨어요. 수박은 천차도입니다. 지금 돈 5천원짜리 대나무 밭에 수박이 있듯이 그 수박을 드시고 가십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병력표를 묻으시면서 내가 흩어져라. 10년 뒤에 만날 것이다. 10년도 1 0년요 20년도 1 0년요 30년도 1 0년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40년은 10년이 아닙니까? 하니까 40년은 넘지 않는다. 그렇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열 석자인 몸으로 온다는 것은 그때는 열 석자면은 아 3m90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증산에 따님이 만들어 놨던 저기 법상정에 가면은 3m9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상을. 그래야 여의 뜻은 열석자를 숨는다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열세시기 때문에 천왕들이 열세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일을 더하면 7월 7석이 됩니다 7월 7석 그래서 여기서 딱 35년 36년이 돼서 1945년 7월 7석에 자라를 타고 오십니다 자라를 타고 이분이 이분이 3 저기를 갔죠. 1917년 11월 30일. 징용을 갔죠. 북해도, 일본 아오모리공항 1945년 7월 7일. 귀국선을 타고 오시다가, 웃기시마오. 웃기시마오가 폭파하고, 그때 게 자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고중흥이 들어온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500년대에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난 지 1500년대에 태계 유향이 왔 광개토대왕 수리본들부터 1500년지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개토대왕 삭비 내용에 자라를 타고 엄리대서를 건너가지고 나라를 세웠다. 이야기하 그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수박을 드시고 왔다. 그러면 이때게 수박을 드는데 수박의 시가 361개입니다. 바둑판이 361점이에요. 하느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경혈도 혈이 신이 <웃음> 드나는 구멍이 361개 이게 맞춘 거죠 그래서 그때 돌아가실 때가 39세입니다 합하면 400자가 됩니다 400자로 숨겨놨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400자를 가지고 천삼자의 문정지 있다 예, 이걸 알린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해인금척을 찾지를 못하면, 해인을 찾지 못하면 이구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자로 되 있다. 그래서 마이산 꼭대기에 20,2400자 20, 통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4천 저것을 맨든 지, 예, 올해가 4,30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 건축물입니다.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비우지 않더라도 여, 여, 여, 여기가, 여기가 20자입니다. 여기 20자. 여기 대각선 길이가 28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원을 28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가신 겁니다. 그러면 400자인데 수박에다가 소주를 넣었다는 겁니다. 소주를 드시죠. 소주를 넣으시고 그걸 드시고 가셨다. 소주라는 건 뭐겠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바로 충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금강산의 걷기를 제거하신다 하면서 성천의 강선 후 천왕의 네 번째로 오셨을 때 하십니다. 증산으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시루 아닙니까? 이게 시루예요. 시루에 떡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이거, 이거 알리려고 한다 이게 백석 아닙니까? 하얀 도리지 그래서 하얀 금이다 소금열다 하얀 금 정육면체를 만들어 놓은거죠. 그리고 이 계단이 21계단 둘레 둘레가 21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시해야 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모르면 안되는거죠 그래서 400자로 만들어요 성천의 강선로 어, 어, 허민수가 지었는데 거기에 1만 2천 고물은, 고물이라는 것은 남판때입니다 고물은 녹줄이 붙듯이나, 금강산 1만 2천 봉은 걷기가 붙어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제거한다. 그래서 김씨한테, 김씨 둘, 하나 신씨를 하라고 그랬는데, 신씨가 하기 싫다 그러니까, 이씨를 해서 해라. 400자씩, 3일, 400자씩 10일 동안 써라 1만 2천자가 됩니다 양을 하나 잡아서 양피로 1만 2천자 점을 다 찍으니까 양피가 다다르다 그러면 이세 분은 이거는 쇠, 쇠입니다 이거 쇠 이게 증산 이거 쇠입니다 쇠 증산 정산 소증자입니다 이게 시루증자 이 이자는 뭡니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분, 이분은 증은 뭐냐 이, 증산으로 오셨을 때는 그 태어나신 곳이 고향이 시루산이에요. 그래서 증산이에요. 이분은 정산인데 이분은 하만조시에요 시조 할아버지가 조정이에요. 인위적인 거 아니야 하늘이 미리 획게 오는 거죠. 그래서 소정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리려고 만이산 천재단을 만들어 놓고 삼랑성에 정족산 소정자였습니다 정족산에다가 삼랑성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는 소시고, 요 강화도 만이산 여기는 시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족산은 220m, 요거는 472m, 이거 시루죠. 그리고 이, 이분들이 이셋 새시 하라이다이 도수가 뭐냐. 바로 이제 해인국제 그래서 요, 요, 요분들이 전부 다 양피로면 양끼로 와야 된다. 그래서 이분도 신미생 양띠로 온 거예요. 연도가 이분은 을미생. 을미가 을미년에 조선의 국무에는 명성왕과 시해 당했을 때, 그다음에 전봉준 죽었을 때, 네. 차명 당했을 때 오시는 거예요. 새야 네.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바사 이분은 피하고 연결이 돼요. 어머니가 피를 얻지 않고는 일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가 네 번째는,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나라 땅으로 입니다 피를 흘릴 때가 되는 거예요. 축창에, 가보동란 일어났을 때, 피가, 축창에 피 묻을 때 태어나신 그래서 이세 분이,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이비, 김일입니다. 여기다 숨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요거를 갖다, 황색이니까 황금약 그래서 이 작년에, 황금 돼지애라고 그래서 원주상공에 황금 돼지가 구름에 떴어요.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미에. 예, 일로 숨어버린 거예요. 일을 숨었는데, 이분은 우리 임자월이에요. 박격거세가 임자세인가 임자세. 우리는 주인을 임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뱀으로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장을, 포장을, 기밀을 임자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사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증상 오셨을 때에 그림을 그리는 분이있어요 네, 그림을 그리는 분이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뱀이어 꼬리는 용이에요. 발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두용이에요. 그래서 연 연은 뱀이고 이런 꼬리가 용이다 이게 미다 이게 꼬리미짜 꼬리미짜 밑자, 양미차야. 그다음에 용이라는 뜻은 뭐냐면 용은 용은 용은 황색이에요. 그러니까 황색이니까 기밀이다 이거예요. 이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겠다. 그런데 누구도 알수 없게끔 만들어져. 그래서 아까 이어지 모독에 숨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9,113년입니다. 1916년이요. 추석에 8월 보름입니다. 예, 당군을 직면한 나철 선생이 돌아가십니다. 조천을 요 자결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뭐 목매달을 하고 예, 자결이라는 것은 선도는 그냥, 그냥 끊어버려요. 그러면서 애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하느님이 오신다는 걸 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이 언제 나타날 것을 아는데, 배우는 게, 조개77 일락동천스라서. 조개라고 하는데, 조개77 일락동천. 이게 그러니까 조, 세조 자는, 세조 자는 세글 자입니다. 닭개 자는 유예요. 을류년. 을류년에 7월 7세에 일본이 동쪽 안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일본인. 7월 7이날아잖자 예. 네. 그 일을 하시고 증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낭도 흑교 널톱하고 그랬습니다. 이리의 도와 흑교, 마귀교입니다. 하느님을 밝힌 도가 아니에요. 음. 예수를 증명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 낭도 흑교가 널톱하고 나라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예 시금적청 그랬습니다. 시금적청 시금적청이라는 것은 예예 시금적청 적색과 청색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북한은 빨간색으로 표시됐고 1949년도에 태극기가 태극기 재정이 1945년도에 태극기, 한국강복군이 갖고 온 태극기는 이렇게 되 있습니다 서쪽이 올라가고 동쪽이 내려가 있어요다 우에는 빨간색, 파란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1949년에 대한민국 정, 정부에서 만든 태극기가 제정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4 9년대 이렇게 제정해놓고 유교가 터져서 휴전선을 이렇게 만들어봅니다 이 자리가 강화도 만이산이고 요 자리가 금강산 일봉입니다 예, 삼팔수에딱 이렇게 만들어요요 요 자리에 지금 미륵불이 서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십자가 그래서 여기에 예, 미륵불은 요 십자가에다 이렇게 해요 예, 이걸 갖다가 11일이라고 해요 11. 그래서 천부경에 일자가 11개 의상조사가 만든 화음은쓴 밖에도 일자가 일하는 게 하늘이 열아나 땅이 열아나 인간도 열아나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장육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11월 말일부로 온거야 완전히 만도수를 쳐서. 그래서 이분이 양력으로 11월 1일, 이분은 조신대 소울이라고 그래요. 음력으로는 29일은 적은 달, 큰 달은 대월, 소울에다가 소름은 29일이에요 그래서 11월 1일에다가 29일을 더하면 30일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산면이 바다를 쓰는 바다 농사도 지어야 되고 바다 농사를 질 때는 음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땅 농사를 질려면 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음력 양력을 다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십자가가 두 개가 있어요 일과 어 일월 5봉됩니다 일은 천황, 오은 옥황상제입니다. 북극 5성인 분이고 이분은 천황대리계다0불인 천황과 옥황상제에게 물고기, 바다 농사에서 온 물고기와 땅 농사에서 오는 양을 가지고 이 염소. 우리나라는 염소보다 이제 비주를 올려가지고 올려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르는다. 근데 여기에 올리는데 그래서 고구려 때는 그렇게 되죠. 고구려 때는 북어를 올려요. 북쪽이니까. 북어를 올리고 서쪽에 있는 백제는 백어를 올려요. 하얀 거. 그게 족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는 동쪽이니까 청어를 올려요. 그러면 지금 하느님과 천황에 올리는 지금 72자 지방하고 400자 충문으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면 사람이 됩니다. 이걸 찾으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9114년 11월 3일 날 충청도 죽산 박씨 옵니다. 이분은 본관이 죽산 박씨. 예, 박씨에서 경명왕의 첫 번째 아들은 미량 미량 박씨, 두 번째는 고령 박씨, 세 번째는 함양박시, 네 번째는 축산박시입니다 죽산박시로 오는 거예요. 왜축산이냐 강화도 남자미만 대나무가 자랍니다. 파란 대나무가. 그래서 작년에 파란 대나무에 대남,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대나무에 박이 열렸습니다. 박이 열렸다는 것은 끝났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대박이, 통일은 대박이다. 그 대박은 대나무에 박이 열렸다. 그래서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습니다. 속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목탁이 속이 비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가 끝난 거죠. 이제 좋은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아까 이제 지긋지긋한 인간 생활이 끝나고 이제는 신 지상 천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도 죽산박씨로 다시 오셨다. 그래서 송리산에 속리산의 미륵불, 논산에 고려 때 만든 은진미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태어날 것을 약해요, 마지막. 전라도에 태어나셨다가, 가셨다가, 도사시 충청도에 다시 태어난다는 약이야기 그래서 마당 안에. 그 다음에, 9142년, 1945년입니다. 7월 수술 속에 개를 죽이셨고, 유교가 끝났죠. 네, 밤낮을 없애버려 미국 소련에 들어와서 없애버린 거죠. 하느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 그 때, 공자 나이 2496살입니다. 그래서 자라를 타시고 북해도에서 규규했습니다. 그래서 격암미로께서는 북해도에 잉타여. 북해도에 잉타여. 그리고 970년 1 4월 8일에 손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1973년입니다. 석가 세존 나이 3천0살입니다 에 불기가 끝난 거죠 73년에 그리고 에 지금까지 소가 도 왔죠 개하고 소하고 닭이 있어야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던 이제 소가 밤을 지켰던 그소를 죽이신 거예요 그 이제 일르셔야 됩니다 지금 하늘이 숨겨 놓은 금책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까지는 석과 세존이 돌봤기 때문에 있었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9178년 양력 12월 24일. 예, 1981년입니다. 신유년입니다. 예수 해갑, 예수 해갑, 해감 33회 갑이 됐답니다. 1981년입니다. 신유년입니다. 이때 닭을 죽이셨다. 그래서 82년 1월부터 통일금지 해제, 설날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예수의 예, 기운은 끊어진 겁니다 옥황상제의 기운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를 쓰셔야 됩니다 닭도 닭도 지켜주지도 않고 소도 지켜주지 않고 개도 없습니다 밤에는 이제 예, 이무기가 공격에 들어오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이 숨겨놓은 하느님이 오셔서 숨겨놓은 해임금 적을 읽지 않으면 이거를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216년 2013년입니다 7 9600 인생이 다 끝난 거예요 인간생이 끝난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과 마귀를 죽이기 시작했다 인간은 인간생활이면 마귀 생활입니다 인간 생활을 딱 보십시오 아름다운 분들이 다 마귀 얼굴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저승으로 가면은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바이러스예요 벌레예요 벌레, 벌레. 예, 죽이기 시작했다 이승과 저승을 멸하기 시작했다 예, 이제 신선시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9217년 올해입니다 만월 20통으로 암시한 해인금책을 먹어야 할 마지막 연도입니다 사람 공부 접수 마감연도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부실 중입 예, 중입을 잃지 말아라 그 중입은 격암이로에서 후육축이라고 했습니다 온숭이부터 여기까지 10주년까지 근데 격암지록은 우회 천강까지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60년 뒤에 와야 됩니다. 12년이라는 게 아니에요. 격암지록은 천강과 지지가 딱 나와있어요. 그리고 9218년 2021년 1월 1일부터 축시부터 사람 공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전부 다그 연도가 백소년 그 날이 백호월, 하얀 오랑이월, 그 날이 백토일, 그 날이 하얀 소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창간이 모두 백색입니다. 9220년 양력으로 5월 21일, 2023년입니다. 음력으로는 4월 2일 소만 새벽 정각, 1시, 정각 1시에 일곱 우레소주로 신선선자가 됩니다. 일곱 우레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보은한 사자가 내려와서 작은 책을 들고 큰 사자의 부지진딪과는큰 소리로 외치매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내가 기록하려 하니 한늘에서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더라. 그 일곱 우레 소리는 아까 야소가 어린 양으로 왔을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그것이 예, 계란도 21일 동안 있다가 2 1일 되면은 병아리가 나올 때에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절탁동시래요. 주탁동시라고. 그래서 졸업을 했다고 탁 칩니다. 그래서 애미닭이 쪼아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맨두는 거죠. 그래서 그 일곱 원에서는 일곱 문장으로 되는데 글자가 마흔 세 자입니다. 다한 자입니다. 그래서, 예, 원래 주문은 그냥, 뜬 모르고 하는 겁니다. 어린애들이 뜬 모르고 노래 부르듯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삼창을 하면, 삼창을 하면은, 삼일운동 같이 삼창을 해야 됩니다. 하면은, 모두가 신선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은 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린애도 할수 있어요. 단지, 먼저 들어가갖고, 먼저 들어서, 타락한 사람들 소식 끊어버린 사람들 이, 이 사람들이 예, 격암미록에서 온거죠 그 다음에 9222년 10월 10일로 지상천국이 완성이 되고 어, 그이 길이 양력으로 11월 11일입니다 신선선녀가 돼서 우주를 왕렬하게 됩니다 그리고 9223년 병원연이죠. 5월 5일 그날이 갑자일이에요. 음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단호날이죠. 그래서 할머니들도 단호날에는 창고에다가 머리를 빗습니다. 그래서 신선선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북극성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13개 별의 천황의 임무가 끝입니다. 우리 인생도 선비들도 자식들 다 키워서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자식들한테 환갑자체 제사를 받고 결혼시켜서 제사를 받고 자기 임무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임무도 모든 인간들을 자금 자기를 못 보던 인간들을 신선선녀 다 만들어서 결혼을 시켜주는 것이 하느님의 임무로서 끝나게 돼서 5만 년후천 5만 년의 급락 세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라는 것은 여 개구리가 열개짜이구짜이 치드 자입니다. 입을 여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개굴개굴개구리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듣는 사람이 없어도 밤이 새도록 그리고 목충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해인금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읽어야 돼. 다 모여서 읽고, 듣는 사람이 없다. 인간은, 인간은 못 들으니까. 사람만이 듣죠. 그래서 듣는 사람 없어도 밤이 새도록, 밤에 한다. 그리고 목청도 좋다는 것은 소리가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거 해인금책에 대한, 에, 하나님의 인, 천부인, 새노래, 불로초 불사야, 선약을 반드시 찾아서 개구리에 합장해서 가족들이 다 합장해서 온 인류가 전부 다 하느님이 만든 지상천국에 돌입을 하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그것이 또 하늘의 천명이고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해인금척을 읽어서 모두 신선선에 대해서 극락생활을 하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여기에 동참학식을 하면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